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캡컷을 하다보면 오디오 파장이 없어가지고 조금 컷 편집이 불편할 때가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말자막을 많이 넣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사운드 추출로 오디오 파장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불편함을 덜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디지털 소식과 영상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사운드 추출 기능과 커들지 기능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오 추가를 클릭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사운드 추출 기능은 여기 보시는 하얀색 타임라인 마커 있죠 이 마커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보시고 원하는 곳에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처음부터 생기기를 원하니까 처음에 위치시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디오 추가 보이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네가지 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운드 추출 보이시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지금 이 영상과 똑같은 영상을 가져와야 똑같이 말자막이 나오겠죠? 혹시나 그게 아니고 따로 녹음해 놓은 오디오 파일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여기 사운드 들어가신 다음에 장친의 사운드 보이시죠?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고 또는 사운드 추출해서 이렇게 다시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장 직관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할때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운드만 가져오기라는 창이 나오면서 클릭을 해서 기다리면 이렇게 사운드 추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15초 정도로 자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운드 추출한 것만으로도 컷 편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그 전에 원래는 이렇게 사운드 추출을 했을 때컷 편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렇게 분할을 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삭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삭제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비디오 트랙이 밀려가면서 오디오 트랙은 이렇게 땡겨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컷 편집을 할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도 되게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컷 편집으로 삭제를 하고 밑에 오디오도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트랙들을 일일이 이렇게 다 옮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옮기다가 세로로 편집을 하다 보면 또 클릭도 잘못해서 빗나가거나 그러면 또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오디오 파장 나온 곳을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일치라고 나오죠 커일치 클릭 그러면 이렇게 또 하나의 비트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는 박자 편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건데 컷 편집을 할 때도 자주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이 점을 찍어둔 이유는 한번 컷 편집을 할때될수 있으면 확실하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찍어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트 감지를 한 곳에 다컷 편집을 해볼게요 비트 추가를 한 곳에 맞춰서 컷 편집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 바로 날려줍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삭제를 하셔도 되는데 들어보시고 필요 없는 부분 내가 자르려고 했던 부분 있죠 체크가 된 부분을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오디오 파장까지 다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컷 편집이 끝났습니다 내가 컷 편집을 했던 오디오 트랙을 삭제하는 게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클립을 땡겨오는 방식보다는 조금 덜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1차 컷 편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다시 컷 편집을 하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가져올게요 이렇게 내보내기 한 영상에서 다시 사운드 추출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내가 아까 컷 편집이 덜된 부분들 다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본 영상 뿐만 아니라 PIP에서도 사운드 추출이 가능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PIP를 들어가셔서 PIP 추가 누르고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분하기 쉽게 PIP는 살짝 돌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똑같이 오디오 트랙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운드 슈트를 클릭을 하고 똑같은 영상을 다시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 마커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겼죠. 그래서 위에 거는 첫 번째 비디오 트랙의 오디오고요. 두 번째 오디오는 이 PIP에 대한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영상을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녹음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